하나 둘 눈을 감기 바쁜 건물 그 시각 외로이 홀로 눈등 응, 가로등 빛 모양은 b a 맨 m n 그래 숨중긴 도시 행동 개시 r 클 n c l i clock bang 들이 닥치는 돈이란 빌 i l l a 물리침비 지켜야지 우리집 uh, wanna be a superhero. superhero But 내 방은 아니지 Bad K okay. p 치 n h 가 내게 닿질 않아 자꾸 패배 Feedback 해줄알 그래 필 이곳에 a i n I was my left y 가 논자들 뿐 그들에게 내 말은 u n e blah blah blah b a h a b h a b i a l a a h h h a b a a a b a t h a blah blah blah blah, blah. Like that은 너너 사람들과 말통하지 않아, yeah I do try, blah blah. blah blah 점점 내 꿈과 생각이 반했다고 살아, yeah 혼자인 것 같아 모두가 잠든 밤에란 뭐라는 걸까 이게 잘 될지 몰라도 잘수 없어 곡을 써야 돼 왜냐면 난 닥터 시간도 d 널 i h 잘수 없어. 왜냐면 난 a n Make money, money, 1 5카살 찢어지 향신 d 도 많이. 지금 시간도 d a r 고 싶어. 난 dark h t 고 밤, 눈 감을 수 없지 해가 볼 때까지 불어 n 행 같이 지켜내야 돼난 새벽 2 시. I took a 차에 타나무게, 아저 uh. 시와 어쩌면 비슷한 내 맘. 싸우고 위치, 밀범 나를 갈아 넣어 가사를 적다. 가철이 들었다, 니들의 말. 문득 생각나, 쟨가처럼 내 에너지 뺏까. 정말 트레이 같이, 될 수는 없나니 정작. 이 노래가 나오면 세상은 날까. 아니 집중하자고 내 가사 One of those r s 듣던 그들 말귀 같을 것 같아. Are yeah. o 점점 들리는 그들 말엔 내 귀를 막아야 혼자인 것 같아 모두가 잠든 밤에 난뭐라는 걸까 이게 잘 될지 몰라도 잘수 없어 곡을 써도 왜냐면 난 Dark Night 지금 시간 도 Dark Night 잘수 없어 Make money, money 15가 살 찢어지 뱅시리또 많이 지금 시간도 다 너야 t 고 싶어 난덕 너야 Girls dress, blah blah blah blah a h a t you t r y blah blah for